매주 새롭게 찾아오는 월요일. 우리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데요. 가진 시간과 정성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 성기는 게 좋다고 해고요 그리고 나옵니다. 대형 방사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보다 나눌 때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매주 월요일 13년 동안 꺼진 적이 없는 대형교회 주방의 불 나눔 봉사단은 조리팀이 가장 먼저 일과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튀어서 코로나 전에는 A조, B조 해서 격주로 나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A, B조가 아니고 그냥 한조만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고 있는 조리 봉사자가 많든 적든 오늘도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에 서둘러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저희 나눔 봉사단 수급 대상자분들 수요가 이제 각지자체에서 계속 좀 추가해 주시고 추천해주고 계시는 좀 추세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은 또 새롭게 조를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봉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청탄절을 맞아 특별한 선물이 준비어 있는데요.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실 어르신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추석 감사들 때 화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 김장철이니까 김장김치 나가고 또 어르신들 기름 드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니까 기름 지원해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자 케이크 같은 거 선물 나가고 그즐기 그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작지만은 선물을 전하고 있어요. 같은 시각 도시락 포장도 한창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그 전에는 시간이 안 돼서 매여 있던 직장이라 가지고 못 갔었는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시간이 조리 시간이 딱 맞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된게한 3년 됐으니까 뭔가 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봉사가 아주 그 적재산 메인들 생활이 믿음이 될것 같아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대형 나눔봉사단에 있는 모두가 각자 다른 직업과 일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배달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배달 팀은 모여서 간단한 모임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물품들 빠지지 않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씩 이제 주차장에 흔리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람은 타고 갔는데 도시락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서 이제 자 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와 네, 주차장에 오겠습니다. 저희 이제 물품 배달해야 되는 물품들 전달을 해 드리고 또그뭐한주 동안 좀뭐 불편한 거 없으셨는지 뭐 아프신 곳 없으신지 그런 거좀 안부 드리고 그런 거 확인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어르신 <웃음> 항상 이렇게 문 열고 계세요. 에. 기다리시고 계 요거, 요거 생크림이거든요. 어, 생크림에서 한번 응. 한번 빵 어떻게 생겼는지 네. 열어드릴까요? 아, 그런 맛이 나가지고 선물이에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있어요. 요거 생일 축하합니다. 먹을 수 네. 네. 네. 네. 아주 편하고 고맙고 채취를 많이 도와주시니까 대형 봉사단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로 부쩍 짧아진 만남이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리신다고 하네요. 근처에 사시는 또 다른 어르신께 바로 이동합니다. 지금과는 할머니가 제일 거동. 네. 어르신! 아, 기다리셨네. 아, <웃음> 안녕하세요. <병원 웃음> 안녕하세요. 춥죠? 너무 추웠죠 이번 주에. 오늘 너무 좋더라 음,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냥 지내지 마가만 어떻게 가떻은데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우리 떻주 어떻게 어오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다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게 잘 반겨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표장고계시 <웃음> 그러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배달이 다 끝났는데요. 각 가정에서 수거한 지난주 도시락통을 설거지팀에 가져다주면 이제 설거지팀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설거지하시는 거 개수가 몇개 정도 돼요? 개수가 그러니까 70가정. 70가정 하나. 도시락 아파지, 아파. 2009년부터 시작된 대형 나눔 봉사단은 쉬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 지역사회를 위해 더큰 영적 사명감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